자 구림으로가 갑니다. 촥촥 촥, 촥. 뭐였지? 마왕님물을 잡았어요. 하이, 쿠,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는요 바로바로 구리무루. 구무루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구무루 이마가 뭐하는 자식입니까? 슬라임을 방패로 들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삼성이 돼야 도발이 있었어요, 도발이. 근데 이제는 일성부터 바로 도발이 있고요. 그리고 디버프 효과 면역되는 자세입니다. 에스타로스 없어도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 상태의 도발이다. 뭐 기절이나 석화로 풀수 있다 없다 못 푼다. 자, 그러면서 팍 맞으면 슬라임 부추 하죠? 그 상태에서 감소된 생명력 20%가 피가 또 찹니다. 피가 차서 좀 유지력이 있는 도발러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얼마 개성이요? 자신이 피해를 받으면 아군턴 시작 시 방어 관련이 또 올라갑니다. 방어력, 치즈, 지방, 인내율 이런 게 올라갑니다. 사회지향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막 쳐맞으면서 피를 좀 야금야금 채우면서 오랫동안 맞으면 생명력이 4% 감소할 때마다 공격 관련이 1%씩 증가거든요. 하 40% 감소하면 공격 관련 10%, 80% 감소하면 공격 관련 20%, 120% 감소할 수도 있죠. 피가 차니까 한 200%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딜이 엄청날 수도 있다.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이 힘 줘서 말하지 못하겠대. 원래는 좀 코트고 발할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고통 받을까봐 내가 오늘 좀 변태스럽게 좀 준비를 해 봤어요. 일단 슈나를 들어갑니다. 슈나가 힐러죠. 힐을 하는데 또 키도 치유까지 붙어 있어서 다음 턴에 또한턴더 치유까지 붙어서 군무로를 치유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무로가 천마진 최소만 줄덜 세지니까. 그리고 두개 때문에 기절기가 있습니다. 기절기가. 뭐 선물도 있고 한데 어쨌든 힐러 느낌 으로 그고바피감 있고 종족불명한테는바피감 있고 자 그다음 에 여엘도 데려갑니다. 혹시나 끔살 당할까 봐부활개성까지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에 여엘도 뭐 있습니까? 기절 있습니다. 기절. 상대 마왕이 있으면 보호막 쓰면 안 되죠. 근데 마왕이 없을 경우 보호막도 좀 있겠고. 처음에 필살기 나오면 또다 치료를 하면 해 갖고 그래 가지고 리무르 니가 좀 날뛰어라. 처음에 또 끔살 당할까 봐 무서워 가지고 서브에 또 우리 농 릴리아 PVP에서 적군 공격까지 력 깎아 놓고 강대구로 가 봅니다. 리무르한테 지금 인연 누구 들어 있어요? 근타르까지. 자, 이게 뭐, 내 머릿속에서는 상당히 변태스럽게 단단할 것 같긴 하거든. 부딪혀봐야 아는 부분이지. 자, 일단 처음부터 날뛰지 않습니다. 이덱그처음부 날뛰진 않고, 요렇게. 해가 하필 저게 잘됐네 자, 상대 마왕 없어요. 마왕이 없을 때는 아니다. 보막 치지 말자. 자, 요렇게까지 해놓겠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자, 이거 한 번,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야, 도발 할게. 치바바 한 번. 한번,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농릴리아도 놔놨지. 그 다음 근타로도 지금 인연 들어가 있지. 촥! 공불! 괜찮아요. 예, 우리 공물 같은 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격 안할 거거든. 치 봐봐! 치 봐봐! 슬라임으로 충격 완화. 자, 조금 다쳤잖아. 조금 다쳤잖아. 어, 많이 안 다쳤잖아. 그래도. 조금 다쳤는데, 어떻게 한다? 차 크닥 해주고요. 그제? 그 다음에, 차 크닥 해주고요. 필살기 만들었다. 그 다음에, 보막 치는 거야. 어어어어. 자, 해봐봐. 자, 상대 마왕님으로 없기 때문에 보막 쳐도 돼요. 마왕 없어서. 자, 치유 들어갔습니다. 치유 들어갔고요. 완제 변태스럽게 한거 보자, 오늘. 야, 얼마나 우리 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앙, 앙, 예, 우리 리무르 치 주세요. 퍽! 자자자자자자, 수아, 파우, 크다 요렇게까지, 요렇게까지. 자, 우리 리무르 겁나 단단하네요. 자, 상대 필살기 이지 다대가니까 요걸로 한번 팡터뜨리고요 이거 터뜨릴수 있나, 터줄 터뜨릴 수 있길 바라고 터뜨리고 리무르가 도발하합니다. 도발하고 아직 공격까지 마. 아직 공격까지 마. 아직 공격까지 마. 필살기 이지 깎아야 돼. 이제 한번 보자. 니 뭐고 이거? 야 저거 보막 하나 먹겠다야와 겁나 약하네 어쨌든 무서운 딜러들은 필살기 계지 3칸씩 날렸습니다 자 우리 변태리무로 구리무로 치봐봐 어, 좀, 좀 세게 좀 치지마 빡빡 이런걸로 좀 그렇지 와봐 깡깡 야 그거밖에 못뭐 치지 않매라? 치봐봐 이마 화나좀 시원시원하게 좀치바라 이것들아 어? 야 이거 우리 리브로 오늘 스테 어떻게 됐노? 지금 얼마나 올라갔어? 공격 관련 1포씩 그몇퍼 얼마나 올라갔는지 어, 공격 관련... 아, 알 수가 없네 자 내가 저거 한번 맞아볼게 아아아아 아, 아, 아, 잠깐만 아서포네자 기절시켜 기절시켜 피사익 쓰지 마임마자 기절시켜 놓고 자 좋아요 치유까지 들어가고 야 우리 좀 벨트스럽긴 하지? 피가 계속 불피야 계속 보박 쳐져있고 이러다가 리무르가 좀 나중에 쳐맞다가 이거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야 야, 이거 방어덱 방어덱 어방 변태덱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AI로 세워놓을 때 좋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형이 오늘 실험 성공하면 시보라고 한번 진짜 제발 좀 진짜 어 너가 칠수 있는지 하지만 필살기도 못써이 필살기 쓸수 있겠나? 어, 너 필살기 쓸수 있겠어? 오늘 내로 <웃음> 오늘 래피비기쓸수 있겠나? 자 들어갔죠?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톡 쳐놨죠? 자 이러면서 우리는 또 계속 피사기 만드는 거야 약간 진짜 이거 야저 킹능성이 있다 잘못하면 킹능성이 있다 이거 진짜 아, 잘못하면 이거 잘하면 장난 아닐 수 있다 이거 앙앙 이거 치봐봐 야 아메라 아메라 니딜 네 그거밖에 못하나? 겁나약하노 지금 보 막? 저게 진짜 킹 저게 진짜 자석이 자꾸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 어 반사판 하나 설치해 놓고요 반사판 설치 자 가보자 리무르야빵쏘 뭐였지? 23000? 민 23000? 타닥? 뭐였지? 3만.. 잠깐만요 아직 리무로 많이 안 맞아서 그래 아직 많이 안 맞아서 그래 때리 봐봐 제발 좀 진짜 좀 리무로 좀 많이 때리 달라고 좀 아이구야 반사판에 자빠지고요 아, AI로 생각해 괜찮은데? 내가 보기이 덱이 지금 내가 보기에 그 의미가 있다면 그런 의미가 있어 제킹 피사에 다 돼간데 근데 기절기도 많아 자 치지마 치지마 자 이거야 도발이야 우리 무조건 도발 리블루가 좀더 맞아줘야 돼좀더 맞아야 어이고 여열까지 나오네 저쪽도 좀 세게 좀 치봐주세요 제발 좀 진짜 그렇지 킹아 와봐봐 슝 빡빡 빡. 빡크당 쳐 자빠지고 안 자빠지나 가슬렉 근데 우리 맷집은 진짜 멧집 오진 것 같긴 한데. 야, 아주 필살기 준비됐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리무르가 참고 참았던 검을 뽑아들게 됩니다. 뽑아들게 되고, 혹시 못 죽이면 기절. 목적이 <웃음> 못, 못 죽일 것 같아. 뭐였지? 야, 저 보막 못 깨는 거 아니가? 팍! 쳐다! 뭐였지? 데미지 만. 어, 만 와, 이게 또 딜이 너무 약한가? 한번 치보세요. 코서야, 세게 치봐봐. 차라라? 어, 세게, 그렇지. 많이 때려줘야 돼. 빡! 딜 너무 약한데, 이 자식들? 너 그래가지고 우리 리무르를 좀 죽일 수 있겠나요? 이거 안, 리무르 안 죽겠는데, 여러분? 진짜? 아니, 진짜 장난 아니고, 나 저거 피사기 한번 맞아볼게. 한번 맞아볼게요, 여러분. 킹 피사기야, 무려. 무려 킹 피사기인데. 아, 잠깐만! 버프 주면 안 되지? 킹 피사기 버프 주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버프를 주면 안 된다. 버프가 제한테는 어? 공버프가 되니까. 자, 킹한번 치봐봐! 리 피사기 한번 맞아줘볼게. 치바, 마. 야, 이거 견디면 진짜 이거, 이거 덱 난리 나는 거다. 이거 견디면 난리 나는 거다. 위해서요. 자, 핵폭탄 한번 던지 보세요. 팡! 총결! 뽕 야, 이거 견디는데? 킹필살견 견뎠는데? 어, 야, 기절 안 당해. 치바바. 야, 기절도 뭐랬지? 안 당한다. 기절 왜 당하노? 야, 이거 디버프 면역이라며. 잠깐만, 어떻게 된 건데? 아, 어? 아, 디버프 면역인데? 자, 얼마든지 이어 나갈 수 있어요. 자, 치유시키고 고막 치고 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덱은 아니긴하다 아니긴한데 의외로 겁나 변태스러운데요이 정도로 안 죽을 줄 몰랐어 어, 얼마든지 치부세 자 기절기 우리 두 개에요 아 킹을 기절시키면 안되지 세게 맞고 싶나? 나더 맞고 싶은데 지금 죽일까 이제? 그만하고 <웃음> 이거 언제까지 계속 살수 있을까 진짜 야, 우세 속에서 점마 피상이 한번 때려봐봐봐 점마 정도는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아무리 똥딜이라도 치기봐 팡자 리무라야 해봐 팡와 개똥냄이고 피사이 플롭이거든 피상이 플롭인데 네, 피상 와 이제 겁나 약하네 겁나 답답하긴 하다 덱이에요 때리는 너 보다 답답하긴 하겠다 호로로로 어 아픈데 살짝 어. 어? 어, 빵 치고요. 죽여야 된다. 이제는 좀 제발. 리무라 이제 좀 스택 좀 쌓였나요? 아 어떻게 되는데? 좀 이제 이제는 좀 날뛰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거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 시간이 빵. 어? 필각했고요. 폭처작 뭐였지? 이만? <웃음> 이만. 폭처작 뭐였지? 전좀 맞아야 해요. 멈춰! 아 임마 왜 이렇게 약한데? 이 정도 쳐맞았으면 아까 뭐 우리 이론상으로는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공격관리 능력이? 다 죽게 생겼어 임마! 리무루야! 구무루야! 와우 꽝! 꽝! 왕리무르야 리무루 좀 세졌을 거예요. 지금 진짜 많이 맞았거든. 리무르패 줘봐봐. 아, 패가 없네. 자, 이거는 또 우리 괜찮아요. 기절기가 많거든요. 해, 회복기도 있고. 와, 진짜 변태긴 변태다. 기절시키고, 기절기가 있어. 기절시키고. 뭐 기절기가 데미지 28,000 나오는데, 제마저 데미지 3만 밖에 안 나오고. 자, 또더 맞을 수, 있, 더 맞아갈 수 있다. 더 맞아갈 수 있다. 때려주세요. 제발. 차, 치라고. 어 차라락 와이구야 아참 맞아 이거 바, 바피징 있었지 바피징에 필깍 해주고 혹시 안 되면 기절까지 자 바피징에 향 소랑 깡깡 야 진짜 나이 대가 안 할래 아 답답해 야뭐 하냐 근데 너희들 지금 킹이 안 죽었어 또 비싸게 맞고 있는데 킹저몇집안 뭐 좋은 친구를 아직도 못 죽이고 야 근데 리무르야너패좀 떠봐봐 이제 너의 마지막 멋진 모습 한번보여줘지한 번만 어 진짜 어떻게 안 될까 진짜 아아 리무르패좀 떠봐봐 와 형은 도저히 이런 데가 안될것 같아 야 오케이 리무라 배 떴다는 다 죽었다 이제 리무르 지금 많이 참았어요 리무르야야 언제까지 참을래 자세가 이제는 리무르야 죽지 마. 그렇지, 리무리야.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 자, 가자. 자, 일단 피사기는 어차피 셀것 같고, 형. 여,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약간, 지금 약간, 기분 좀 그런가 봐, 내가. 자, 이거, 셀수 있어요, 이제는. 스택 좀 쌓였을걸? 빡하욱 때리고요. 입만 피사기를 치기보는 거야. 자, 가보자. 촥! 쳐자 뭐였지? <웃음> 저걸못 죽인다고? 뭐였지? 2만, 뭐 2만 얼마? 니네 스택 좀, 니네 얼마나 쳐맞아요, 이제? 더 맞았어. 오케이 차라리 잘 됐다. 더 맞았어. 진짜. 이제 여러분 좋은 실험이 됐지. 이 정도까지 더 맞을 수 있겠나? 완전 내가 극한을 보여줬지. 진짜 개처맞는 거에 극한을. 스택 엄청 쌓였을 거야. 솔직히 한 피해량 한 어느 정도? 그래프 한번 보자 우리 피해량을 상당히 받았을 거거든. 생명력 감소할 때마다 공격 관련 증가예요. 그래서 공격 걸 이게 혹시 뭐 버그인데 발동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착, 찾아. 32,000이, 발동 안, 야, 넷마블, 똑바로 해놔 이거. 넷마블아, 이거는 내가 보기엔 버그인 것 같아. 구리무루, 스택 쌓았더니 버그 아닌가? <웃음> 야, 이거 보여주려고 억울 끌었다, 형이 야, 준 피해량이 슈나가 더 높아. 겟 또라이 자식, 진자 받은 피해량이 슈나가 더 높네? 슈나야, 미안하다. 120만 정도 받았는데, 딜이 거의 안 오른 것 같은. 잠깐만요. 이렇게 해볼게요. 오히려 이렇게 좀 약간 찐스럽게 가가지고, 킹으로 보막 하나씩 치면서, 리무르가 계속 도발 끌다가, 킹 그럼 리무르가 도마르로서의 역할을 하는거잖아 자 길초 들어갑니다 자, 어 마왕이 있네요 마왕 리무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킹 보호막이 힘을 못쓴다 그리고 여일 보호막은 쓰면 안된다 뭐 이렇게 되거든 저 보호막... 아... 자 이렇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빡빡 빡, 빡 치고요 킹이 치면서 우리는 도발한다. 어, 도발한다. 이쪽으로 치라 이 말이거든. 마왕님 무르가 각킹을 저격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받아낸다? 구리 무루가 받아낸다. 요거 그림 나오네. 어, 이거는 그림 나오네. 한번 치보세요. 짝짝짝짝 하세 어, 치보세요 한번. 마왕님 무르야 어, 그렇지. 안메라 치봐봐 임마. 그밖에 거안 나오나 딜이 야, 이것도 AI네. 마왕님 무니까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구리 무루가 간다. 괜찮겠나 마왕님 무르야 자, 여기서 이제 보. 부활 뽑고요, 부활 뽑고요. 자, 구림으로가 갑니다. 촥, 촥, 촥. 뭐였지? 마왕님물을 잡았어요. 데미지는못본 걸로 해라. 삼성기인데 데미지가 데미지 얘기하지 마. 멈춰. 됐지? 이 정도면? 와. 오늘 씨, 영상 의미는 있었지. <웃음> <웃음> 의미 는 있었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점크 선물 만들어 주지 마, 이 씨. 어, 야, 저... 저럴 때또 우리 마왕님물은 뭐가 있다? 필사기에 기절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거? 빵! 트주제. 그 다음에 우리 상대 마왕님으로 누가 잡았다? 우리 구림으로 리 잡았다. 데미지는 못본 걸로 해라. 그래서 마음 놓고 보막을 쓸 수가 있어요. 맞나? 깡! 기절 두탄 어? 이 정도면 뭐, 쓰면 안 된다가 증명이 됐지 뭐. 기절이 아니라 죽였어야 돼요. 그죠? 필살이는 죽였어야 되는데, 대 지지그리고 앉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치네요. 집보세요 그래요. 두통 기절이라서. 어, 근데, 야, 저, 저, 저 어떡하지? 제 돌리고 있다, 야, 저거. 뭐, 어떡하기는. 우리 킹차례네 이제. 킹 비싸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발 있어요. 우리도 도발 있고. 뭐, 좀 기분 나쁘네, 이제 저러는 게. 기절시켜 놓을게요. 와, 완벽하다, 이번 판. 빡, 빡, 빡. 자, 안메라. 네가 비싸기를 쓸수 있겠니? 네 비싸기 쓸수 있겠니? 자, 기절 한번 시켜 놓고요. 암메라, 참타 온다, 진짜. 자, 리무르야 경기를 끝내기 전에 너의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려. 니네 뒤로 한번 보자. 아, 우세속으로 때려봐봐, 우세속으로. 오케이? 우세속 한번 때려보도록. 자, 요걸로 이제 마무리는 짓겠습니다. 가자. 우세속, 가봐! 촥! 촥! 뭐였지? 2만천이만2 야, 이거 쓰지 마. 야, 이거. 야, 꺼. 이제, 이제 야. 종지원 야. 찍자. 네, 형, 종. 그 좋은 거 보여줬다. 진짜 진짜 좋은 귀한 장면 보여줬다. 시작이 풀업에 인마 유초가 개가지고 선물 만들고 막 장비도 장비 보여줄까 장비 가격인까지 장비 가격인 정말. <웃음> 멈춰! 생칠각인가짝 해가지고 이거 쓰지마 내가 보기에 그래도 내가 생칠각이랑 후회는 안하는게 내마홍님무루가 맹철도 쓰고 생철도 쓰거든 그리고 또 얘한테 생칠 끼워놓으면 개성투구부좀 올라가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임마쓸 바에는 임마뭐 도발이 치자 근데 한턴이야 도발이 한턴 임마쓸 바에는 페이엔을 쓰라 와 이거 개 쓰레기네 야 혹시 내가 내가 뭘잘 못쓴게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좀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형생각에는 안쓰는게 똑같 <웃음>